네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어네 번째 시간이네요 강의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소재들이 막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 과거에도 몇번 얘기를 했었던 거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좀 중심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심, 음, 절반, 50%, 평균, 균형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 사회심리학자 중에 프리츠 하이더라는 그 학자가 있, 있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회 심리학의 내용이긴 한데, 차트에 나타나는 가격이 사람, 즉 그러니까 군중의 심리를 래프 하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 프리츠 하이더가 말하는 균형 이론도 적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이, 하이더가 말하길 균형 이론은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긴장을 형성하고 인간은 이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려는 강한 본능을 지닌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균형을 원하고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무시하거나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 대신 긍정적인 면을 봄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론이래요. 제가 어 그러면서 프리츠 하이더라는 사람이 균형 이론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 상태가 진행이 되면 불안해하고 결국엔 균형 상태가 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사회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각종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뭐 그런 사람들의 심리상태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뉴콤의 어 시메트리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BX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대칭, 그러니까 균형 혹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수반된다. 또 태도, 태도를 바꾸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를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라고 했어요. 굳이 저희가 어렵게 차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심리학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중간, 평균, 그리고 균형, 절반, 50,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웃음> 그럼 과연 이게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건데요. 음, 제가 한번 캔들 한번 그려봤어요. 캔들 그려봤습니다. 음, 여기 이제 최고가고요. 그렇죠? 최저가예요. 이 가격을 이거를 레인지라고 표시를 표현을 하죠. 레인지 가격 범위. 최초의 1번 캔들이 만들어지고, <웃음> 양봉이네요. 여기가 시가였고, 여기가 오픈, 여기가 클로즈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절묘하게 일부러, <웃음> 아, 죄송합니다. 클로즈를 또 50에나 맞췄어요.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은, 이 캔들은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쵸? 그럼 고가를 만들고, 꽃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하락이 됐는데 은봉이 만들어지죠 고가 한번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지금 여기서 종료가 된데 이두 번째 캔들은 전에보다 전이 레인지의 50%에 있는데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오른 걸까요? 내린 걸까요? 모른다는 거죠. 몰라. 50%니까. 어? 여기서 이게 지금 아이 범위 내에서 위다 아래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캔들은요. 똑같이 여기까지 오르고 여기까지 내리고 지금은 이거는 위 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전 캔들에 비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50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인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지표. 지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먼저 일목균형표를 한번 빌트인 해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목균형표에는 여러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컨버전 라인이라고 하는 전환선,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기준선, 그렇 레깅스 펜 후잉스 팬, 뭐 리드 일, 선행 일, 선행 일, 선행 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녀석 만드는 수식 자체가 수식 자체가 중간값이라는 거죠. 얘는 26일 1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이게 일봉이니까 1이고요 26개의 캔들 지금으로부터 26개의 캔들 전부 다 합창, 합친 거에 그 범위 전체 레인지의 가운데 가운데 뭐한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여기다 그거 기준선 이거는 9일 그게 뭐, 무슨 개념입니까? 결국엔 제가 방금 말한 이 개념이죠 이거? 이 개념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가운데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히 선으로 표시를 해준 게 일목균형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터틀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던 돈치안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풋에 길을 20일로 했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20일 동안에 중간 값을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최고가, 이건 최저가를 표시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돈치한 채널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많이 트레이딩을 해요. 이탈을 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중심을왜 표현했냐는 거예요. 왜왜 왜 했어 이거? 왜 했어요? 중심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예요. 지금이 어디 있는지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 음, 시간이 또 없군요. 뭐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겁니다. 이거는 2 0일의 이동평균선에 표준편차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표시를 해준건데 기준을 정해놓고 왜 똑같이 했냐 이겁니다. <웃음> 왜 똑같이 위위 위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한도 것도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엠벨로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차트에서는 한번 보면 아 이건 4시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만큼의 혈액이 진행돼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럼 반등이 나오면 이 녀석은 이만큼은 넘어야지 된다. 50은 최대 61.8% 이 허용 범위 여기 세모 여기 세모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얘는 완연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난파동에서진난파동 여기죠 진난파동에서 얘가 50을 넘지 못하고 60일까지 완전히 넘지 못하면 얘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높다. 더 높다. 왜냐하면 가운데 절반이 못 미쳤으니까 균형상 올라가는 힘이 약한 거잖아요 똑같으면 내려온 힘만큼 똑같으면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음, 이건 아마 시간, 짧은 시간에서도 아마 보여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인데요. 지금도 한번 볼까요? 지금도. 아이고, 시간이 없네, 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어, 50m로 안 내려왔어. 그쵸? 그러니까 올라갔다 써. 다시. 이거는 그냥 밑으로 내려왔어요. 깨졌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얘가 아이고 시간이 없네 <웃음>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가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중심과 절반에 대해서 네, 이상으로 엑시아였습니다.